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소영 김용만 여친 이름 바꾸고 나 만나 폭탄 고백 여행의 맛 방송인 김소영이 김용만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던 경험으로 폭소를 유발했다. 지난 7일 방송된 TV 조선 여행의 맛에서는 여행 이틀 만에 절친이 된 조동아리 김용만, 지석진, 김소용, 와센 언니들, 이경실, 박미선, 조혜련, 애매운 토크가 이어졌다. 이날 조동아리와 센 언니들은 괌 여행 첫째 날을 마무리하기 전 대형마트에 들렸다. 사전 미팅 중 여행지에 가면 무조건 쇼핑을 해야 한다는 조동아리와 그럼 조동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센 언니들. 이들은 괌에서 전에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쇼핑 성향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박미선은 마트에 입성하자 쇼핑 무료이 급속도로 상승했고 짝꿍 김용만은 박미선을 말리느라 지친 모습을 보였다. 함께 연행을 하며 더욱 친해진 조동아리와 샌언니들은 그만큼 더 깊이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꺼냈다. 과거 방송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감사골 4인방 김용만, 김소용, 김국진, 박수홍, 엔퇴 기자회견 비하인드와 지석진의 첫 고백을 김용만이 가로챈 이야기가 흥미를 더했다. 김수용은 김용만 전 여친의 이름을 바꾸고 나를 만났다고 폭탄 고백을 했다. 아침 드라마극으로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김용만은 별 이야기를 다한다며 당황하기도 했다. 또 이경실은 박미선이 말 한마디 없이 방송사를 이적해서 서운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미선도 이경실에게 상처받았던 점을 말하며 그 당시 조혜련이 날 곱창집에 데려가 많이 도와줬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혜련은 어느 날 내가 곱창 침문을 열었는데 박미선, 송은이 둘이서 곱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받고 문을 닫고 나갔다. 며 서운했던 과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어 본격적으로 괌의 매력이 엿보였던 조동아리와 새언니들의 여행 둘째 날이 공개됐다. 이들은 괌 관광청 지정 1위 액티비티인 돌고래 투어와 스노클링을 즐겼다. 흰 파도 사이를 자유로이 유영하는 돌고래 때를 본출연진들은 이건 빠져들 수밖에 없다. 돌고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감탄했다. 또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탈로포포 리버도 방문했다. 보트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괌의 정글을 내밀할 때빛 대평양 바다와 또 다른 매력으로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글 풍경에 감탄하던 이들은 메기 스포츠에 도착해 메기와 핫공치낚시를 구경하며 신기함을 드러냈다. 50대 중반인 이들은 반세기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 아이처럼 흥분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또 하나 정립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